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아빠가 쿨매트를 사왔어. 응, <웃음> 중지. 중지. 너무 좋아한다. 애지. 애들 쇼파에다 이렇게 깔아주기. 음. 애들이 더워하잖아, 이제. 중자? 대래봐 이렇게 땡겨줘. 중자, 이거 봐라. 아빠에다 깔아줄게. <웃음> 야, 싹. <살>. 어,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 시원하다야 시원해 어. 시원해 나도 아, 만나봐야지 시원한데 감촉이 너무 좋은데 이거 봐 그지 중자 시원해 아빠 여기 앉아야 돼 이따 풀매트 공무 안 했어 줄로 이제 떨어졌어 얘네들 세고 사오면 꼭 싸워 중자 중자 중자 중자 에지가 에지 중태 에지가 놀고 싶대. 귀신 같은 놈들이. 같이 세 번만 딱 하나씩 물고 있다. 그지? 음. 너무 신기하다 이들. 자, 주 블루베리가 강아지들한테 진짜 좋대. 에지는 여기 앉아. 에지 아. 여기 앉아. 앉아. 그렇지. 에지 손. 에지 손. 손, 에지 손, 그렇지. 중지 손, 중지 아. 중지도, 에지도. 매트 깔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 중지도.